국가정복 공식 새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문재인 개새끼 덕분에 한국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개새끼들 대통령 당첨 인기표에 감사 영상에서 자신이 팬이 메달리한 워마더들을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경들이 대폭 늘어나 결국 여경들의 체력 검정을 폐지하는 사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키보드만 치는 페미메갈리아 워마드 여경만 있고 순찰 중 운전연수하는 페미메갈리아 워마드 여경들만 있습니다. 국민 보호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페미 메갈리아 워마드 여경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떠뜻을갈때 여성가족부 장관이부한 지금들이 나왔어 가짜 눈물쇼를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수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더불어민주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더불어민주다.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위해서 항상 저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일본 영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처럼 대화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라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나 가족들만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하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치한 더불어 선추행, 회복행, 겹탈, 겹건, 강간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열린국정농단당의 열린민주당 버속간첩집합소는 청와대가 만드는 대한민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복 공식 새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